아글 Hello, 스마르니. 나르, Namaste. Thank you. I love you. 감사합니다. 무작정입니다. 스마르니. 따순 할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혜자 t v 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하루종일 뭘를 했을까요 <웃음> 또음네 알았어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웃음> 제가 이거 스패너를 드려야 채널을 들려야 음, 하트 같은 거를 날려도 GBCTV님, 헬로우 분할 춤춤 음, 마간당 기비 <웃음> 마간당 핫분 <웃음> 음, 비자야 쿠킹 뷰티 채널, 나마스테, 나마스테, 땡큐! a n k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잠시 실방을 좀 하려고요. 제가 오늘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음, 계속 이제 영상도 편집하고 실방도 하고 실방도 쫓아다니고 너무 많이 무리를 했어. <웃음> 그랬더니, 몸살이 났어요. 따순 할머니, 어저께, 비자야 방에서 봤죠 I love you, 비자야. Cooking and Beauty Channel. Namaste, namaste. <웃음> 음, GBC, 어제 제가 또 잠깐만 들렸어요. I'm sorry. 음, 스트링 하는데 어저께 제가 좀 일찍 음, 딥슬립 됐습니다. 딥슬립 아 오늘까지 딥슬립 돼가지고 이제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땡큐 <웃음> I love you, GBC 감사합니다 <웃음> 하루종일 딥슬립 됐습니다 <웃음> 이제 뜨거운 물로 조금 지졌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웃음> 갑자기 이름 생각나 나니파니, 헬로 l l o Night, n i h 나니파니. <웃음> 제가 어저께 딥슬립 된 상태에서 그 잠깐 눈을 이렇게 떴는데 그내들로잘 실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안 써졌어요. <웃음> 켜놓고 잠들었어요. <웃음> 이혜자님 어서오세요. I love you. Thank you. <웃음> 땡큐 thank 땡큐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따순할매님 실시간 방송에 못가고 죄송합니다 <웃음> 너무너무 죄송해요 다음에 꼭 들리도록 할게요 함께 늘 해주셔서 진심으로 땡큐 땡큐 입니다 땡큐 땡큐 입니다 <웃음> 운전 중? 아, 그러면 집에 가서 하세요. 나 책임 못 지니까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하십시오. <웃음> 라니파이 내가, 어, 이렇게 매일같이 돌려줄 수는 없고요. 그좀 쉬었다가 돌리고 쉬었다가 돌리고 해야 됩니다. 라니파니 어 시간 시간 돌리기 매일 돌릴 수는 없고요. 쉬었다가 돌리고 해야 됩니다. <웃음> 메뚜기 하루 어서오세요. 땡큐 초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알러뷰 땡큐 메뚜기 알러뷰 메뚜기 요즘에 실방 안하네 내가 밤에 못하게 했더니 오밤중에 그냥 한시대서 하래 <웃음> 한시대기에서 눈떠보니까 실방을 하더라고 <웃음> 지금 지비씨 실방이 곧 한단 말이에요 <웃음> 고마워요 지비씨 땡큐 감사합니다 따순 할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하기 싫다고 <웃음> 우쌰 땡큐 a n k you, Namaste, Namaste, Namaste. I l o <웃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볼거는 없고요. 맨날 하는 어, 쇼통? 쇼통 방송. 쇼통 방송, 쇼통. 쇼통. 쑥다육TV 쇼통 방송입니다, 그냥. 그냥, 한 번씩 목소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쇼통 방송이에요. 뭐, 다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있기는 있는데, 지금 그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가지고 지금 나는 택배 사는 게 엄두가 안 나가지고 <웃음>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저거는 뭐 다운받아서 쓰고 있으니까 그냥 이뻐서 가을인데 단품만 또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뭐 이쁜 꽃도 한번 보여줘야죠 이렇게 지금은 단풍철인데 단풍은 진지게 보여드렸고 이렇게 한 번씩 꽃도 보여드리고 <웃음> 해야죠. 음악은 또 조금 신나는 걸로. <웃음> 마음까지 우울할 순 없죠. <웃음> 몸이 아프든지 마음은 즐겁게. <웃음> 그래서 그냥 무료 음악으로. 하도 이제 제가 그 음악을, 노래를 부르면서 실방을 한 여섯 일곱 개를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겁이 났어요. <웃음> 겁이 나서 그리고 본인들 채널 링크는 하이를 쓰시면 됩니다. 하이, Hello, Night, nice Me m m y Thank You, I Love You. 음, 채패널을 이렇게 드렸어요. 왜왜 왜 드리냐면. 하트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날리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숨김으로 되니까 제가 이제 스페나를 드리고 있어요 올리비아님 어서오세요 제가 올리비아님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저한테 이름을 하셨는데 제가 엄두가 지금 안 나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올리비아님 저기 하트 같은 거 날리면 혹시라도 저게 될까봐 숨김으로 될까봐 제가 그냥 스페나만 드릴게요 여기 친구도 왔는데 제가 번역을 또 해야되는데 헉! 헥스! 헥스! 헬로우 헥스! <웃음> 반가워요 땡큐 나이치미츄 <웃음> 땡큐 알러뷰 올리비아님 알러뷰 이제야 코킹 I love you. <웃음> 그거를 얼른 해야 되는데 더더 더 늦기 전에 해야 되는데 엄두가 음, 안 났어요. 남았을 때산 a n j 와 땡큐 a n k y o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k you t h a n 남았을 남았을 어, 하이를 치면 링크는 올라갑니다. 음, 스페너는 일단 다 드립니다. 헬로 l l o h 농장 아이떼. 컨츄리 아이떼. 컨츄리 아이떼. 땡큐. I love you. 땡큐 땡큐 땡큐 뭐, 특별한 게 있어서 실망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영상을 못 올리고, 짧은 영상만 올렸기 때문에, 실망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웃음> 스트리밍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알 l o v 큐컨 o u 아이 a 컨 k y 아이 c <웃음> 실망으로 때우 <떼고> 있어요. 실망으로 <웃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웃음> 음. Hello! Nice to meet you! Thank you! I love you! <웃음> 나와라! 오바! 엘마! <웃음> 엘마! <웃음> 아바은! 테드 로살, I love you, thank you. 음 마간당 하프? 너 마간당 기비? <웃음> 마간당 기비포? 마간당 기비포? <웃음> 얼마? Thank you, I love you. <웃음> 감사합니다. 또또 또 빵이야? <웃음> 왕빵. 왕빵! 왕빵! 왕빵을 너무 많이 먹어지고 아이고. 다시 해야 되네. Thank <웃음> you. 번역을 다 못했어요. I'm sorry. 번역이 다 못했어요. 에프마 에프마 그것을 줘뭘줘뭘줘뭘뭘뭘 줘? <웃음> 뭘 뭘, 뭘, 뭘, 뭘 줄까 <웃음> 여기 커피를다 왔는데 <웃음> 어그배 그, 배, 자기 대접은 레드 로사리 하고 있어요 대접은 love you Hello nice to meet you Thank you I love you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왕방하고 네들 로사리 대접을 하고 있어요. <웃음> 쏙티비는 지금 번역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웃음> 빨리빨리 올라가면 못해요. <웃음> 땡큐 땡큐 <웃음> <아유>. <웃음> 어, 링크는 하이를 치면 올라가요.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오는데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사랑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내일, 와이프렌즈 <웃음> 여러분 친애하는 <웃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니 이거 번역을 이걸로 써야지 안 되겠구만. <웃음> 혼자 사랑하는지 아는 <웃음> 혼자 사랑 안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웃음> 요요님 어서 오세요. 요요 요요님 매치가 안 돼. <웃음> <웃음> 요, 요 여자로 알았어. <웃음> 다 <다이>, 미쳐. <웃음> 아유,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요. 아우 친구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그 분의 역량을 아시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모두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써야지 혼자 사랑한 자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웃음> 절대 안됩니다 <웃음> 절대로 안됩니다 <웃음> 절대로 안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실방 열었는데 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이렇게 많이 Hello! <웃음> 레이런! I love you, thank you! 레이런! 마간당키비? 뽀! <웃음> 마간당키비 뽀! <웃음> 여러분, 마간당키비 뽀! 크루룽 <웃음> t v 님 어서오세요! I love you, thank you! 오라버니, 반가워요! <웃음> 오라멘이 어서오세요. 번역 좀 해봐, 번역 좀. 빨리빨리 빨리 올라가니까 번역을 못 하겠어. 음, 하이를 치면은, 이렇게 링크가 올라가요. 여러분, 서로 친구도 하시고, 음, 제가 또 기회 나면, 선물도 드리고 그럽니다. <웃음> 이제 이렇게 제이 많이 계시면 선물은 어렵고요 <웃음> 시간 날 때마다 한 분씩 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웃음> 서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악 찾으셨어요? 그거 비바비디오에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저는 비바비디오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다 비바비디오에서 다운받았던 것들이라서 음. 보관함으로 와있습니다. 보관함이. <웃음> 우리 오빠 감사합니다. 하이를 치시면 링크가 올라가요. H I H I. 음, 산제이라와 나마스테, 땡큐 a n k y o 제가 어저께도 딥슬립해가지고 <웃음> 아이 친구 나 번역해야되는데 <웃음> 아 영어로 해도 안되면 어딜걸로 해야되지? 인도네시아로 해야되나? 안되는데 내가 나중에 다시 해야되겠네 제가 편집을 해야되는데 오늘 편집을 못해서 저번에 해놨던거 그거 짧은 영상만 그냥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유 안되겠다 싶어서 몸을 추시려서 실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땡큐 I love 슈퍼마켓 <웃음> I l o v 슈퍼마켓 알로비마켓 쏙티비 알로비마켓 후루루님은 뭐예요? 후루루님은? <웃음> 후루루, 후루루 <웃음> 인도네시아인가 아까 그 친구가 아 안되는데 또 올라가 버렸어 <웃음> 어휴, 빵에 취했어 빵에 취했어 초빈님빵 드세요 올리비아님 빵 드세요 빵 커피랑 빵왜안 돼요? 왜안 되지? 제가 이거 지금 쑥 t v 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걸로, 닉네임을 다른 걸로 했을 수도 있어요. 닉네임이 다른 걸로 됐으면 은안 달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근데 요거 하나 전화기는 닉네임이 제 걸로 돼 있는데. 왜 댓글이 안 달리시죠? 오, 땡큐! 땡큐, 땡큐. 우와. 하이 해도 됩니다. 하이 해도 되고 영어로 하이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웃음> My f r i e n d 로 hi, h <웃음> 나는 음.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한국어 영어로 하이, 한글로 하이 다 됩니다요. <웃음> 맛있게 드세요. 저기 뭐야? 네드 로사리 직접 구운 거, 따끈한 거 갖고 올걸 거예요. 아, 배세프 반가워요. 마간당, 기위 <웃음> 아니, 기비뽀? <웃음> 마간당 기비뽀가 맞나요? 베제프, 반가워요. 땡큐. 제일 반갑다. <웃음> 제일 반갑네. 음, 스패너 드렸고요 땡큐. 하이를 치시면 링크가 올라가요. H.I. H.I. i i 뭐가 안 돼요? 요요님? 요요님, 저가 스페나 드렸는데요. 아, 너무 많아도 안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저기 계속 스페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H.I. H.I.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웃음> H.I. <웃음> H.I. 레드 <웃음> 로살이에요 레드 로살 레드 로상이 아니고 레드 로사. 아이고 미치고 발짝 발짝 뛰겠네 내가. 가지마 가지마 놀다가 놀다가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웃음> 영어로 하이해도 되고 한글 하이로 해도 되고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세워놓고 번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번역이 바로 됐으면 좋겠어요 음. 아버지 제프는 또 뭐야 <웃음> 아버지 제프는 또 뭐야 <웃음> 아버지 베스트 베제프라고 나와가지고 내가 놀랬잖아요 <웃음> 우리 베제프 베 제프, <웃음> 고마워요. I love you. <웃음> 네, 여러 나라에서 보니까 번역을 한 가지로 할 수가 없어요. 음, 비자야 쿠킹 앤 뷰티 채널. <웃음> 요렇게요? 뭘 요렇게요? 메쿠 후? 메쿠후는또 뭐야? 아 친구가 메쿠후라고 괜찮아 괜찮아 메쿠 후? 아니 번역 안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계속 캐매고있어서 어디나란지를 지금 외우지를 못해서 이름 안 불러주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친구가 후루룩리비 해주세요 베제프 부탁해요 번역 좀 해주세요 옛날에 번역 베제프가 잘해줬는데 요즘에 베제프가 바쁜가봐요 베제프 채널 옛날에 맨날 오빠라 그랬는데 베제프 오빠라고 이제도 꽃사랑TV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쁜 꽃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봤지요 열심히 보고 있어요 오늘은 또 타이닉스 거를 봐야 합니다 타이닉스 베제포 타이닉스 시간 얼마나 남았다 그래요 시간 시간 타이닉스 시간 얼마나 남았대요 실망을 내가 못 봤어요. 딥슬립 돼가지고. 음? 이혜자 TV님, 어서 오세요. 조바, 조박, 조박사복지? 조박사복지 TV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처음 뵙는 분이라서 저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켜줘요 베제프 조박사 조박사복지TV 조박사복지TV님 Thank you I love you thank you 이제도 하이를 치시면 채널 링크가 올라갑니다. 본인거 올라갑니다. 아 됐어요. 조박사 <웃음> 조박사 복지TV 조박사 복지TV 하이를 치시면 링크가 올라갑니다. 헬로 나이치미츠 헬로 땡큐 <웃음> 감사합니다 헬로 나이치미츠 채널 링크가 올라가면 서로 친구도 하세요 배세프 도와주세요 아빵구로 가셨나? 레드로살리 번역이나 해주시지. 빨리 올라가니까 번역이 안 돼가지고 <웃음> 무슨 브이로그인데? 하이루 <웃음> 하이루 그러면 되는 거야그 나나 라나. 나나 라나 브이로그. 헬로우 날치미치. 선물 지금 딱딱 주라고? 지금 되지도 않아 그러면 아무것도 내가 끝나고 한 분씩 한 분씩 드릴게요 한 분씩 한 개씩만 드릴게요 한 개씩만 드릴게요 한 개씩만, 드릴게요. 한 개씩만 드려야지 너무 많이 드리면 안 돼요 다 많이 제가 가서 소담아 고마워. 빨리 소담아 고마워. I love you. 번역주 얼른 해. 번역 못한 친구도 있어. 제가 좀 이따가 끝나고 여기 다시 한번 보면서 선물 드릴게요. <웃음> 나 오늘 낮에 할라 그랬는데 영상도 못 올리고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뜨거운 물에다가 씻고 목욕쟁이 하고 왔어. <웃음> 목욕쟁이 하고 왔어. 빨리빨리 올라가서 선물을 지금 드릴 수가 없어요 한분한분 한분 드려야 되는데 <웃음> 소다야 영상을 못 올려서 할수 없이 실망을 하는 거야 내가 <웃음> 일일이 좀 있다가 링크 올라오고 한 친구들도 땡큐 산재이라와 땡큐 알러비우 나마스테 나마스테 초빈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구독해 주, 드린 분들도 영상을 뜨문뜨문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저 어제 그제 그 사, 뭐지 본스키방 제임스방 갔다왔는데 구독이 40개나 풀렸어 <웃음> 40개나 풀렸어 오늘 40개 나가버렸어 그래서 영상을 안보면 그렇게 풀리는거야 영상을 봐야되는데 <웃음> 나는 지금 몇날 며칠 빵 먹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빵이라도 주니까 어디요? <웃음> 조박사 TV 조박사 복지 TV 님에다가 선물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드립니다. 똑같이 한두 개씩은 드립니다. <웃음> 지금. 네, 왔다 가신 분들도 계시고, 금방 나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냥 얼굴만 미치고 가신 분들도 계세요. <웃음> 아구, 좋아라! <웃음> 저좀 키워주세요. 조박사TV님이, 조박사, 조박사복지TV님이 조박사, 조박사 키워달래. 몇 분이시냐? 200, 231명. 제가 바로 구독 하나 드렸어요, 지금. 이제 조박사TV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드렸고요 메뚜기는 요 있다! <웃음> 디자야 쿠킹은 우리 이제 친구고 조박사님 일단 여기 그 링크 올라오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친구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링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헬로 정선날 원예가님 어서오세요 땡큐 I love you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슝슝 <웃음> 저녁에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구나 네, 저녁에 많이 이제 다른 분들이 하셔서 잘 안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산재라와 또 네이로 또 지비씨 또 레드로살 또또또또또 <웃음> 또, 또, 또, 또, 또 누구지 요즘에 나는 <웃음> 저녁에 무조건 하라고요 저녁에 무조건? <웃음> 저녁에 무조건 하라고요 링크가 올라오신 분들은 소... 친구를 손잡으세요 외국 친구들 손잡고 한국 친구도 손잡고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영상도 봐주시고 자주 들락거리시다 보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또 친구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또 많아지고 조 박사님 여기 있는 친구들 다제 친구들이에요 어, 산제이라완뭐 베제프 베제 채널 비자야 쿠킹 뷰티 채널 다 친구들이에요. 그 GBC도 친구고 여기 다 친구예요. 음, 꽃사랑님도 친구고 <웃음> <웃음> 이제도 꽃사랑님 친구 정선 정선 원예가님도 친구시고 뭐다 친구세요. 그리고 소담함님도 내일 또 실망 하거든요. 거기도 오세요. 소담함 써놓으세요. 소소리다용맘이혜자 t v 도저 친구고요. 다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 요연님도 친구고 다 친구세요. 무조건 친구 맺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친구를 하세요. 나는 채널아트 이걸로 한게 아니고 새로 했는데 왜 이게 깔렸는지 <웃음> 사진을 찍어갖고 했는데 참나 아이러니합니다 아까 오셨는데 요연님 아까부터 계셨잖아요. <웃음> 요연님 아까부터 왔어, 처음부터 계셨어. 처음부터 계셨는데. 이죠 네, 본습기 방 아까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오늘은 제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로 못 들어갔어요 어저께는 어저께 갔다 왔나 어저께 잠깐 들렸다 왔는 것 같아요 벤지마리에TV님 어서오세요 유진이 아니야? 유진이 같은데 아닌가? Thank you. 이닝스 Hello. 마간당. 기리뽀. <웃음> 그러겠지요. <웃음> 바쁘잖아요, 여요 <요요. 웃음> 바쁘잖아요. 소다소다 소다. <웃음> 필리핀 친구들이 많습니다. <웃음> 세다몬 벤츠마리에 TV. Thank you, I love you. <웃음>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 실방을 하고 있는데 벌써 잘하는 기호? <웃음> 지금 찾는다고 본스키가 <웃음> 본스키 실방 끝나지 않았어요? <웃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빵들 드세요 베이커리빵 소다 빵 먹어 커피랑 레드 로사리 갖고 <웃음> 갓 구워서 갖고 온 거야 갓 구운 거야 갓 구운 거갓 구운 거야. <웃음> 이쪽 조금 안정이 되면 선물을 드셔야 되는데. 12시 전에 끝날 것 같다고? 아고 아고이 아고이 아, 울랄라 울랄라 울랄라 12시 전에 소다맘 올 때까지 할것 같다 타이닉스 시간 얼마나 남았노? 타이닉스 시간 체크를 해봐요 오늘 덜, 덜려야 되니까, 덜려야 되니까 <웃음> 친구들 선물을 하나도 못 주겠어. 오늘은 하이를 치시면 됩니다. 친구들 사귀세요. 하이~ 매치할? 아유? 타이닉스 타 타이... 미스 타이닉스 <웃음> 요요님 왜 그러세요 미스 타이닉스 필리핀 친구 <웃음> 필리핀 친구 이쁜 미스 타이닉스 미스, 필리핀 미스, 미스 타이닉스. 미스라고, 미스! 하이닉스가 아니고! 미치겠어, 요요님 때문에. 미스 타이닉스, 이쁜 미스 타이닉스, 여동생. 여기 자랑스러운 필리핀 <웃음> 여기 자랑스러운 필리핀 친구들이 많다고 인도 친구도 있어 인도 친구도 있어 <웃음> 비자야 쿠킹 뷰티 채널도 있고 산제이 라와도 있고 <웃음> <웃음> 아, 좋아.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Sanjay, thank you. Thank you. I, Sanjay, I love you. I love you. Pizza, cooking and beauty channel.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정선달 원예가님 I love you I love you 비자야지 미스 타이타닉 I love you I love you 요요님 I love you I love you 소다 갔나보다 소다는 갔다 아나펠라 아런테 땡큐 a n k y o 빵빵빵 드세요. 뭐? <웃음> 가봐, 소다야, 얼른 가봐. 어차피 너는 거기잖아, 여기가 아니고 거기야. 얼른 가봐. 응? 삐지기 전에 가봐. 미스. <웃음> 올라가 봐 아나펠라 아란테 땡큐 알러뷰 알러뷰 땡큐 여기도 나마스테 나마스테 땡큐 투접 뛴다고? 바쁜디 그러면 <웃음> 바쁠텐데 <웃음> 바쁠텐데 어쩌나 <웃음> 좋은 자매들이야 좋은 자매들 응.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아나벨라 아란테 사랑해, 사랑해, 소담 엄 <웃음> 따스 할매 <랄매>, 사랑 해요, 사랑 해요. <웃음> 이름 안 불러 주면 간다. <웃음> 주는건다그리고 올해 로 여행 인생 하지만 벅벅벅 올해 로 여행 인생 하지만 <웃음> 인생 을 끝내 십시 가끔 경험치 뭐 라는 게 장골 할머니님 어서오세요 I l o v 사랑합니다 장골 할머니님 감사합니다 어찌게 알았어? <웃음> 오늘 어찌게 알았지? <웃음> 제가 끝나고 선물을 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못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친구를 찾으십시오 <웃음> 하이를 치시면 링크가 올라갑니다 하이 아이 <웃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나벨 아나벨, 아나벨, 아나벨, 아나벨, 아나벨, 아나벨인가? 바꿨나? 아나벨, 아나벨, 아라벨, 아라벨로 바꿨? 아나벨이 아니고 아라벨이야? 아나벨라가 아니고 아라벨라로 나오는데? 아라벨라? 아라벨라, 아란테, I love you, thank you. 나 대형 유톱이 돼 <웃음> 메뚜기 언니가 대형 유톱이 돼 <웃음> 메뚜기가 나보고 대형 유톱이래 <웃음> 대형 유톱이야? 나 20만이야 조회수 22만이야 <웃음> 조회수 22만이야 이 계정으로 놀고 있다고? 소다 니댁에 다녀왔어요? 소다 니댁에? <웃음> 소다 맘댁에 다녀왔대 소다 맘댁에 다녀왔대요 다 삼각대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될려가 보다 키가 안다를텐데 소다모 소다모루 땡큐 내가 링크를 안올리면은 선물주기도 힘들어 링크를 줘야지 선물을 주지 링크를 줘야지 선물을 주기가 좋아 엄마의 일기장님 어서오세요 땡큐! I love y 감사합니다 저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부로 찾아뵙도록 게 <웃음> <웃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계정을 다른 데로 들어가면 영상을 다못 봐도 알람을 눌러주기도 하고 하트를 날려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당장은 그렇게 밖에 지금 안 돼요 운영이 <웃음> 영상을 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원체 많아 가지고 다 돌릴 수가 없어요 엄마 일상님 제가 지금 음 스패너를 드려야 하트 같은걸 날리면 차단이 안 돼요 그래서 스패너를 드려야 되거든요 하이를 치시면 링크가 올라가요 엄마의 일기장님 하이 치시면 링크 올라가거든요. 친구들 사세요. 여기 필리핀 친구도 있고 인도 친구도 있고 그래요. 인도 인사는 나마스떼고요어 필리핀은 커머스, 커머스 타이든가 커머스 타? 커머스 타? 그거 맞나? <웃음> 그럴걸요? 지금은 마간당 기비뽀? 좋노 <웃음> 타이닉스 맞아? 마간당 기비 맞아? 마간당 기비뽀 맞아? 타이닉스 맞아? 맞으면 오케이 <웃음> 맞으면 오케이 그래 맞으면 오케이 그래 마간당 기비뽀? <웃음> <웃음> 아, 한 개씩 외우고 있는데 잘하고 있나? <웃음> 웃겨 죽겠지? <웃음> 그러면 이걸 갖다가 누가 또 리믹스를 하나? <웃음> 레드 라사리 갖다가 레드 라사리 갖다가 레드 라사 로사리 갖다가 리믹스를 하지 레드 <웃음> 마간남키 비포 브 <웃음> 또 니빅스를 합니다 가 갖고 나를 약을 올립니다 <웃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웃음> 약을 올립니다 약이 바짝바짝 바짝 오릅니다 <웃음> 약이 오르지만 괜찮습니다 <웃음> 가끔 빵을 갖다 대접하기 때문에 금방 또 빵을 한 접시 갖고 올 겁니다 탁수 <웃음> 할머니, 좀 이따가 빵 오면 드세요김종희 김스, 섹스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I love you, thank you. t h a n 하이를 치시면 링크가 올라가요. 반가, 반가. <웃음> 감사합니다. 땡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밤입니다. 헬로 <웃음> l l o n i nice 땡큐 t meet you. t h 음, 어 친구는 또 어디신가요? <웃음> 어, 부 부엔당, 부엔당. 나이츠미 t 땡큐 e t you. 부엔당. <웃음> 여기는? 여기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빨빨 본스키, 본스키, 본스키 왔다! <웃음> 본스키! 헬로! <엘로>. 나간당! 기비뽀! <웃음> 땡큐! 실망하시면서 어찌 오셨습니까? 음, 하이를 치시면 니크 올라갑니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루하 하이. 하이. 하이. 재밌지요? 본숙이 바쁠 텐데 어찌게 오셨디야? <웃음> 미안하게지 나는 못 가는데 바빠서 못 가는데요. 김종희 색스폰님김색스폰님 링크를 올려주시면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하세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링크를 타고 친구하세요. 여유를 가지고 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끝나고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나나 한두개씩 드려요. 오! <웃음> 빵빵! 왕빵! 감사합니다. 레드로살. 땡큐. 알라뷰. 알라뷰. 알라뷰. 알라뷰. 레드로살. 레드로살. 알라뷰. <웃음> 소담아 밥안 먹었어? 빵 먹어. 금방 구워온 거야. 분스키. 왕빵 드세요. 왕빵. <웃음> 커피. 왕빵 커피. <웃음> 드세요. 금방 구워온 겁니다. 레드로살이. 금방 구웠어요. 금방. 아나벨라, 빵 드세요. 레드 로사리 금방 구웠어요. 냠냠 드세요. 냠냠냠 드세요. 맛있습니다. 저는 엄청 먹어갖고 지금 못 먹습니다. 엄청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먹었더니 배가 빵빵합니다. 엄청 빵빵합니다. <웃음> 따뜻한 할머니, 얼른 빵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데. 따뜻할 때 드세요. 따뜻할 때 드시라고요? 알일없는 아줌니, 외로운 아줌니, 심심한 아줌니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요요님 때문에 Hello, nice to meet you.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아, 이고 웃겨. 아이고, 웃겨. 여유님 때문에 못 살겠네. 친구가 올라갔는데, 누군지를 몰라. 본스키였어. 본스키가 1, 2로 왔어. 본스키가. 본스키가 1, 2로 왔어요. 본스키가. <웃음> <웃음> 본스키가 본스키가 1일로 왔습니다. 아, 이렇게 왔습니다. <웃음> 덤블링으로. 땡큐 a n k y 본스키, 땡큐 땡큐. <웃음> <웃음> 아이고 웃겨 더블림으로 왔어요 더블링이는 지금 이제 레드라살드림빵 드셨나요 커피랑? 금방 구워갖고 오셨답니다 <웃음> 드세요 <웃음> 맛있게 드세요 남기지 말고 드세요 저는 며칠을 먹었더니 배가 빵빵합니다 <웃음> 배가 부글부글 컵니다 <웃음> 빵빵 먹었더니 배가 부글부글 그어요 <웃음> <웃음> 아니, 슈퍼마켓이잖아 알러뷰 슈퍼마켓 그러니까 불러야지 <웃음> 쑥티비 알러뷰 마켓인데 쑥티비 알러뷰 마켓 사세요 <웃음> 알러뷰 마켓 사세요 <웃음> 와서 선물도 주고 가고 사시라고요 구매하시라고요 구매하시라니까요 일자님 구매하시라니까요 알러비를 구매하세요 알러비 구매를 하세요 구매를 다른 것도 팔으라고요 땡큐 땡큐 땡큐 팔잖아, 땡큐. 그리고, 마간당 핫퐁 뽕, 뽕? 마간당 기비 뽕? 오마가 뽕? 오마가 뽕? 다 팔잖아, 다 팔잖아. 다, 다. 뽕뽕님, 어서오세요. 퐁퐁 I love you. I l I love you, thank you, 퐁퐁. 펑펑. 퐁퐁님도 친구술 사귀세요. 사랑해요, 퐁퐁. I love you, thank you, 퐁퐁. I love you, thank you, 퐁퐁. I,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mate. 나도 사랑해. Me too. 음 <웃음> 어, 채널 링크 올리는 방법? Hi. Itchy, hi. Hi. 한글 Hi. English Hi. <웃음> I love you. <웃음> 따순할미님 빵이 맛있어요? 네드로살 따순할미님이 빵이 엄청 맛있대요 네드로살 따순할미님이 빵이 엄청 맛있대요 빵이 아주 아주 아주 맛있대요 본스키 Hello, hello, I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번스키, 번스키, 번스키. <웃음> 아고, 아고, 울랄라. 아고이, 아고이, 울랄라. <웃음> 빵은 배터 중에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니까. 자꾸 갖고 오잖아. 좀 있으면 또 갖고 온다니까. 좀 있으면 구워갖고 바로 또 갖고 와. 레드 로사리 또 갖고 왔으니까또 갖고 온다니까 몽땅 갖고 와 엄청 갖고 와 아고이 아고이 덤블리 본숙이 여기도 두 개나 있어 본숙이 여기 둘이나 있어 둘이나 있어. 모스키가 둘이나 있어. 모스이 바빠서 어쩐데 나는 못 가보는데 지금. 12시 안에는 끝난다 그랬으니까 기다려보고. 여봐 금방 가고 오셨잖아요. 따순할매님? 얼른 드세요 이사님배안 <웃음> 불러 다죠 얼른 드세요 <웃음> 보스키 빵좀 드세요 빵어내드로사리빵구워왔어요 네드, <웃음> 바로 구워왔어요 <웃음> 초단함도 <초등학생도> 얼른 드세요 <웃음> 금방 갓 구운 빵인데 부인당 드세요 <웃음> 푸엔당 빵빵 왕빵 커피 <웃음> 색깔이 이쁜 빵을 갖고 왔대 뷰티풀라빵 <웃음> <왕빵>. 뷰티풀 빵 <웃음> 뷰티풀 맨날 며칠 빵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웃음> 아니 오늘 하루 굶을까 했는데 빵을 또 갖고와서 또 먹네? 이제 <웃음> 질 다른 거달라빵 굽는 사람인데 다른 질리다 그러면 어떡해. 빵을 굽는 사람인데 다른 거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뭐. 레드로사리 빵을 굽고 있는데. 네드로살은 빵을 굽는단 말이오 근데 다른 걸 갖다 달라고 하면 되나가니? <웃음> 빵을 딴 걸로 달라고 그래야지. 내, 내, <웃음> 말도 안 나와. <웃음> 아이고. 레드로살, 빵을 다른 걸로 좀 바꿔주세요. 왕빵 말고. <웃음> 크림빵도 있고. 윤엘피님, 어서오세요. 땡큐, 알러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바게트 먹고 바게트 기쭉한게 바게트 니 <웃음> 내드로 살 바게트 바게트 바게트 바게트, 바게트 커피 <웃음> 아니 오렌지 주스 <웃음> 오렌지 주스 윤엘피님 어, 친구들하고 사귀시려면 하이를 누르세요 하, 하이를 치세요 하이 영어로 하이 한글 하이 한글은 하이 영어로 H.I. 금방 보고 갖고 올 거예요 바게트 저 바게트 좋아해요 왕빵보다 바게트 좋아해요 왕빵보다는 와... 좋아해요 들 사귀세요 글로벌 시대인데 레이런 빵 드세요 왕빵 커피 레이런 친구 필리핀 친구 레이런 마간방 기비 Hello, 츠 i c e to meet you.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 o 지금 바빠. 바빠. 엄청 바빠. 마지킹 그레이 마지킹 그레이 마이 프렌즈 땡큐 알라뷰 <웃음> 마지킹 그레이 음, 채널링크 HCI 마지킨, <웃음> 어, 마지킨 <웃음> <웃음> 소다맘 식사를 <웃음> 제 빵으로 먹지 말고 이걸로 먹을. <웃음> Hello, n nice i 미츠 t 큐 i g 뷰 t thank 빠지기냐구요 아우 감시자 <웃음> 올라가 버렸다요. 감시자가 올라가. 조슬린, 조슬린, my friends, thank you, I love you, 조슬린, I love you, I love you. 呃, 네드 로살, 呃, 바게트 빵, <웃음> 바게트 커피, um, 드십시오. <웃음> 원래 빵을 먹고, 그러면 밥이 막 생각이나 고추장에 비벼 먹는 응? <웃음> 빵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밥이 먹고 싶어져. <웃음> 근데 밥을 먹고 나면 또 빵이 먹고 싶어져. 이자야 <웃음> 쿠킹 앤 뷰티 채널. 땡큐. I love you. I love you. Namaste. Namaste. 감사합니다. 소다만 바쁘십니다. <웃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웃음> 아이고, 나 본습기 끝났는지 알았어요. 미안해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나직 <웃음> 킨. 땡큐, a n k you, <웃음> 땡큐, I l 방 스키 바빠 바빠 <웃음> 방주이는 누구야 방주이 방주이 방주이 방주이님 방주이님 방주이님 어디있어 여기 방주이님 없는데 <웃음> 방주이님이라고 울랄라 <웃음> 아고이 아고이 방주인님이세요? 땡큐 a n k y 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쿨리, 땡큐 a n k y o 마쿨리. 소다 선생님, 소다 선생님, 소다 맘 선생님, 땡큐 땡큐 땡큐 o u Thank y <웃음> <웃음> 음, 지금, 쑥, TV. I love you 밖에 c k 성악리에 진행 중이다. 오바. <웃음> 포니, 포니, 포니 왔다면, 포니, 포니, 포니. Uh, I love you. Thank you. <웃음> 모닝이 아니다. 포니다. <웃음> cute girl, cute girl. <웃음> 큐트걸 알라 i 땡큐 큐트 o 큐트 y 큐트 thank you 큐트 t 뷰 올리비아님 모닝을 끊 i r l c u 로또 바꿨어요 I love you, thank y <웃음> <웃음> 아고이 당진이어 버즈키는 아고이 아고이 올라라 합니다. 땡큐 a 토리세랑또 뭐야 토리세랑 캣투갈이 토리세랑으로 바꿨어. 아카리 아코, 마카리. 여 친구가 왔는데 Hello, nice to meet you, thank you, I love you 아닌가? <웃음> 아닌가? 아니구나나또 니즈인 줄 알고 여기 친구한 어? 아마는 포니 투로 해봐요. 포니 투로, 포니 투. 포니가 좀 오래됐죠? 그랜지 파라시유 너무 커요. 헬로 l l o n i 츠땡 t 알라뷰 h 번스키, 번스키, 방주이, 방주이, 방주이, 방스키방 <웃음> 왔다! 방주이, 방주이, 방이 방주이, 장이에요 부계장 이방장 부계장 <웃음> 번스키 번스키 방이방주 방주이, 방주이, 땡큐! y 러뷰 제가 이 스패너를 드리는 이유는 어, 이모티콘이 올라가면 숨겨져요 그래서 스패너를 연장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연장을 드리는 이유는 돈스키 7호! <웃음> 모습이 바쁩니다. 어, 엄마 이거 하고 있는데? 바쁜데? 엄마? 엄마 바쁜데? 어쩌고 저녁 드셨냐고요? 예 저는 먹었어요. 맛치킨 드셨나요? 빵을 드셔요. 빵을 레드로설 빵. 레드로살 왕빵. 레드로살, 커피, 레드로살, 어, 어, 바게트, <웃음> 레드로살, 식빵, <웃음> 레드로살이 한, 한 상자 또 갖고 올 거예요. <웃음> 드세요, 빵, <웃음> 왕빵. 조금 있으면 또 갖고 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갖고 올 거예요, 아마. 그거 먹어도 배가 안 터져요. 배가 빵빵해요, 그냥. 배가 빵빵해요. 배가 빵빵해요. 배가 빵빵하기만 해요, 그냥. 배가 안 불러요. 맥케이 그래 맥케이 그래 마지킴 하스키 몬스작이야 스키 몬스작이야 하미러비야러비야 안다고, 안다고, 안다고, 안다고, 안다고, 안다고, 아고이, 아고이, 올라라. 쑥쑥, 알라뷰, 알라뷰. 쑥쑥, 알라뷰, 알라뷰. <웃음> 우스키가 그랬어요. 배우는 중이라서 a s t 스 m 카마스 m e a 스 t u m p Come a s t u 요 정말로 요리중 레드로살 요리중입니다 레드로살 왕빵 요리중입니다 <웃음> 레드로살은 진짜로 지금 왕빵을 구우고 있습니다 <웃음> 지금 일하는 중입니다 <웃음> 음 필리핀어로 Girl, I love you, thank 월 사랑해요. 큐2걸큐2월 <웃음> 사랑해요. 큐2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커머스타 나도 사랑해. 미투 c o 스 e on, 스 t 안녕하세요가 c o 스 e 필리핀어로 안녕하세요가 c o 스 e 음, on, s t 그면 4개에 왔네 마간당 엄마가 왕빵은 요리 중, 네들 오살은 요리 중. 왕빵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리 중입니다. <웃음> 레드 로셀은 빵을 구워야 합니다. <웃음> 왕빵 요리 중입니다. 일하세요. 잘리기 전에 일하세요. <웃음> 영광일하네요 <웃음> 빵이 거덜났는데 또가져왔 <똥아져. 웃음> 빵빵 잘 먹을게요 레드로살 빵빵합니다 본스키빵 <웃음> 드세요 빵 <웃음> 고기가 팁트릭 나마스테 나마스테 팁트릭 마이 프렌즈 I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띠띠 I love you, I love you 마이 프렌즈, I love you 밀가루 먹으 근데 눈으로만 먹었는데도 맨날 배가 빵빵해 진짜로 눈으로만 먹었는데 배가 맨날 부글부글 부글 끓어 눈으로만 먹었는데 배가 부글부글 끓어 <웃음> 너무 많이 먹었어 고기 좀 갖고 와요 고기 좀 밀가루만 먹었어 고기 좀 갖고 와 본스키 아 저번에 닭고기 먹었구나 <웃음> 팁트릭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요 팁트릭 사랑해요 팁트릭 팁트릭 <웃음> 고마워. 고마워. 어, 채널 링크는 하이. 팁트릭, 하이. 하이. 하이. 하이를 치세요. 하이를 치십시오. 요연님 감사합니다. 고기 잘 먹을게요. 국수는 주지 마세요. <웃음> 국수는 주지 마세요. <웃음> 딥뚜립 땡큐 알러뷰 딥뚜립 딥뚜립 사랑해사랑해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GBC 투도 왔대. GBC 투 I love you. I love you. GBC 투. GBC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 부계정이야 부계정. 부계장이라서 내가 알람을 얼마나 누르는지 압니까? <웃음> 알람을 많이 눌러주고 있어요, 알람을. 부계장 가고 알람을 많이 눌러주고 있어요. <웃음> 나도 사랑 한다 부엔당 사랑해요 부엔당. 땡큐 a n k y o 친구를 하십시오. 하이를 치십시오. 하이를 <웃음> 치십시오. 하이를 하십시오. 하이를 하십시오. 하이를 해야 됩니다. 마야 <웃음> 그레이, 땡큐 a n k y o 얼랑 얼랑 얼랑 얼랑 <웃음> 얼랑 얼랑. 특히 얼랑 특히 디트리 얼라뷰 레이런, 땡큐 a n k y o 마지 마직킨 그레이, 땡큐 a n k y o 소다맘 소다맘 사랑해요 소다맘 so 쏟아만 바쁩니다 12시안에 끝나나 요요님 본스키 끝났어요 본스키님 끝났나요 안 끝나고 여기 계신거죠 본스키님 여기 계시고 저기도 계시죠 문스키님 친구들이 다 빠져나갔어 <웃음> 어쩌면 좋아 <웃음> 마지킹 그레이 저는 미스 미스 미스 미세스 미세스 미세스 미세스, 미세스. 미세스. 미세스미세스레이란이 <웃음> 항상 장난을 <장라를> 친다 <웃음> 앙기현 아, I love you, you. 감사합니다 땡큐. a n k you Gwen? I l o <웃음> 나 인기 너무 좋아 <웃음> 쑥티비 <TV> 인기 짱이야 내일은 <웃음> 네, 쑥티비 인기 짱이야 <웃음> 요요님 다음인가 봐 아니지 소담함 다음이야 요연님은 왕짱! 소다, 소다 다음이야! 세 번째야! 나는 세 번째야! 1위는 안 시켜주는 거야? 1위를 시켜줘야지! 소다만, 아니, 요연님 1위였어? 요연님? Hello! Nice to meet you! Thank you! I love you! 채널이? 채널이? 채널이 누구지? 그 애는 알겠는데 여기 한 친구가 누구였더라? 들고 있어야 돼. 메리요! 메리요! 메리요! Thank you, I love you, 메리오, 메리오, 메리오, 메리오. Thank you, I love you, 메리, 메리아르, 메리아르, 메리아르, 메리아르, I love you, thank you, 마치킹 그레이, I love you, thank you, 감사, 감사. 본스키, thank you, 조이. 아유 땡큐 요요님 감사합니다 고기 고기 고기 땡큐 소담함 땡큐 어, 소담함을 이길 수는 없군 <웃음> 웰컴 어, 마지킹그레이가 나보고 미스냐 아니냐 물었어 그래서 미세스라 그랬지 미세스 위세스, 위세스습위세스스 마쿨리, 마쿨리, 땡큐, 마쿨리. 나는 모든 말을 I love you라고 한다. 맞아! i love you 쑥티비 <웃음> 쑥티비 TV. TV. i love you 마켓이니까 i love you 구매를 하라고 <웃음> i love you 구매를 해야지 구매 구매 음 <웃음> i love you thank you 라이치미쯔 <웃음> 마이 프렌즈 마간당 우마가? 마간당 우마가 뽀 마간당 마간당 합 뿐? 아니 마간당 하나 잊어버렸네 <웃음> 뭐였지? 잊어버렸네? 금방 잊어버렸네? 마간당, 우마가, 마간당 우마가 뽀, 마간당 핫분, 마간당 핫분 뽀, <웃음> 마간당, 마간당 기비, 마간당 기비 뽀. 좋은이 <웃음> 들어가야 되니까 뽀를 붙여야지, 좋은. 오 좋은 오후 좋은 오후 음 좋은 오후 다 박수치잖아 TBC 박수 쳤잖아 TBC가 박수를 쳤어요 음 지금은 좋은 밤입니다 살라마 고맙습니다. 살라마뽀! 아농 오라스나?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음, 오후 8시 41분. 들어왔나고 무엇을 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웃음> 이것은 무엇이냐? 음, 아노아, 또 아노아,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나삼바시아. 엄마, <웃음> 어, 빵이 또 왔어요. 언제 가서 구웠대요? 땡큐 a n k y o 레드로살, 감사합니다. 살라마, 뽕! 살라마뽀, <웃음> 살라마뽀, 살라마뽀. 살라마뽀는 고맙습니다. 고마워는 살라마, 살라마, 고맙습니다는 존칭이니까 살라마뽀를 붙여야 되고 살라마뽀를 붙여야 되고 <웃음> 왜이런 웃겨죽겠지요? 웃겨죽겠지요? 존칭을 붙여야 되는게 있어요 존칭을 존칭을 붙여야 됩니다 존칭이 붙여야 된다 안녕하세요 존칭 존칭? 마간당 오마가 뽀 존칭이야 존칭 마간당 오마가 뽀 뽀 안녕하세요예요 <웃음> 땡큐 뽀 n k 감사합니다 네, 땡큐 뽀 y o 감사합니다 땡큐 뽀 u thank you, 합니다 n k y 니다 thank y 친구에게 누구와 친구에게 재킷을 줘요 누구에게요 줬어요 뭘 줬어요 친구들에게 재킷을 좀 이따 줄거예요 재킷을 줄거예요 쑥쑥은 잠들 시간입니다 쑥쑥 을, 잠들 시간입니다. 아이, 잠들 시간 아니에요. 쑥쑥 잠들 시간 아니에요. 쑥, 잠들 시간 아니에요. <웃음> 나, 잠들 시간 아니에요. <웃음>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마, 탱이가 갔고요. <웃음> 오늘은 잠들 시간 아닙니다. <웃음> 잠들 시간. 오늘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 빨리. 제 <웃음> 킷을 먼저, 만져... 제 킷을 먼저 주세요. 뭔제 킷을 줘. 류현님, 뭘 줘? 나, 아, 왜 자꾸 얼굴을 공개하더라고. <웃음> 얼굴 공개. 얼굴 공개. 됐어요? 먼지, 먼지, 먼지. 마지킹, 마지킹 그레이? 원지킹 그레이, 얼굴 공개했어요? 땡큐, 땡큐. <목소리> <목소리> 마지킹 그레이, 얼굴 공개했어요? 누가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자거 보여주십니다. 디비씨가 재킷을 준다잖아. 뭘 줘? 줘, 얼러, 그러면. <목소리> 그럼 원래 주라고 알았어 재킷 줄게 재킷을 주세요 알았어요 재킷을 줄게요 재킷 재킷을 줄게요 지금은 호빵이에요 호박이야 호박 호박 <웃음> 지금은 호박이야 호박 <웃음> 지금은 호박 <웃음> 지금은 호박이야 호박 왜왜왜 호호 왜 지금은 호박이야 호박 <웃음> 지금은 호박이라는 오박이야, 오박. 오방. 오 오방. 지금은? 오박이야. <웃음> 봤으면 됐지, 뭘 보여달래. 누가? 마지킨 그레이가? 아이고, 뭘또 봐. 그냥 그냥 안 보면서 하는 게더 좋아. <웃음> 그냥 실망하지 말고 그냥 이거 봐. <웃음> 실망한단 말이야. 실망하지 마로. <웃음> 실망한다고요. <웃음> 지비씨 왜요? 막콜리막콜리 <웃음> <웃음> <웃음> <마콜리. 웃음> 실망해 실망 실망인데니까 <웃음> 실망한다니까 실망 봐봐. 실망해요 그뽀샵좀 하고 뽀샵쯤 뽀샵 뽀샵쯤 하뽀샵좀 하고 뽀샵 피리플 <웃음> <뽀샵 좀 하고. 웃음> <뽀샵. 웃음> 사랑한다고 말해달래 <웃음> 나 미치겠다 사랑한다고, I love you, t h a n I love you, t h 이거 카메라 몸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나못 살아. <웃음> 뷰티를 해야지 뷰티. 뷰티. 나를 뷰티하게 해주세요. 뷰티하게. 뷰티하게. 뷰티하게 해줘. 뷰티하게 해주라니까. 어우 내가 미치겠네. 필리핀에서 사랑한다고 말해줘는 뭘까? I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thank you. 됐죠? 됐죠? 됐어. 됐, 됐어. 이제 됐지? 아휴, 아유, 더워라. 아휴, 아유, 실망하지마. <웃음> 다 도망갔지 <웃음> 도망가지마 <웃음> 내 친구를 사랑해가 뭐냐고 필리핀어로 내 친구를 사랑한다 말로 못하고 이걸로 했는데. <웃음> 말로 못하고. 아, 다 도망갔잖아, 봐. 나 보여달라고 그래 래놓고다 도망갔어. 아우, 나쁜 사람들. 나쁜 인간들.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보여달라고. 아우, 미치겠네. 아이 카메라가 이상한 거야 <웃음> 카메라가 이상한 거야 <웃음> 나 미치겠네 아니 보여달라 그래 놓고 왜 도망을 가냐고 <웃음> 도망가지 말란 말이야 이거. <웃음> 아니란 말이야 아까 여8명 있었단 말이야. <웃음>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고마워. 이자 TV 고마워. 마 o 킹 그레이 땡큐, 알러뷰. 그래도 당신이 최고야. <웃음> 친구가 찍고야 이쁘다고 해줘서 고마워 아유아우 아유, 머리 아파 <웃음> 저거는 27년 전 사진이야 27년 전 TV씨 27년 전 사진이고 지금은 그만칠렀어 저건참 20, 25년 전 사진이야. 25년 전. 20년 전 사진, 20년. 20년 전 사진. 요즘에 최근에 올리는 사진은 다 1, 2년 사이 사진. 오늘 보여준 얼굴은 최근 거. 최근은 약물 중독이야. 최근은 약물 중독이라서 부었어 최근은 약물을 많이 먹어서 부었어 부었어 에이, 살을 빼던지 해야지 안되겠구만 살을 빼야지 수줍지? 안수줍어? 수줍어 수줍어 본스키 왔다 본스키 덤블링하고 왔다 다행이다 본스키가 안 봤어. 다행이다 본스키가 안봐서 아고이 아고이 안봐서 말라라 안봐서 다행이네 필리핀 인삿말 필리핀 사랑해요 사랑해요 필리핀어로 사랑해요 코스토키나 당신을 좋아합니다 코스키 코스 키타? 코스 도키타 코스...코스 토키타 ㅋ ㅋ 마할 키타 마할 키타 마이 프렌즈 마할 키타 ㅋ 음, 마이 프렌즈 마할라 마할까 기사들 마이 프렌즈 마할라 마할 키타 음, 이건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구수 토끼다. 코스 토끼다. 아이, 뭐냐, 마지킨.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마지킨, 미워. 구수 토끼다. 고수토키당, 마키타. 미나마키타. 미나마할타미나마할타 마할라마할키타. 고스토까몬 약간. 이거는 야한 거야. 야한거야 야한거 요요님 야한거 야한거 다시 배워볼까요? <웃음> 필리핀어로 배우기 <웃음> 마침내 수 코스토키타 <웃음> 마할끼타 <기다. 웃음> 마이 프렌즈 마 마이 프렌즈 마할기타 마이 프렌즈 마할라 마할기타 요연님 뭔 소린지 모르지? <웃음> 어어응응 어, 어, 어.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웃음>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번역을 잘해 음 누가 번역을 잘합니까? 내가 행거를 알아차렸습니까? 마이 프렌즈 마할키타 마할키타 마할키타 뭐래요? 마할키타는 뭐래요? <웃음> 하면 됩니다, GBC.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하면 됩니다. 말, <웃음> 기타, 사랑해. I love you. 마할라 마할킷다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 마할라 키 마할라 마할킷다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 <웃음> Thank you. 마할 흠흠 My friends 마할흠흠 어, 이거는, 꾸스토끼 땅, 약간 삐? 약간 빵? 약간 빵? 약간 삐? 글씨가 안 보여서, 눈이 안 보여서. 꾸스토끼 땅, 당신을 좋아합니다. 꾸스토끼 땅,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에게 전화하고 싶다? 당신의 핸드폰 번호가 무엇이냐? Ko sa t o k t a hello, nice to meet you, my friend. 채널 링크 HI 하이 Hi. Hi. 채널 홍보는 <웃음> 이거요 다시 재방송 봐도 재미있어요 <웃음> 재방송 봐도 재미있어 <웃음> 소담함 마이 프렌즈 마할 기다 <웃음> 말 a h 타마 k 말타말 m 라 소다마 타소말마말 a 라음뭔 l 기 h mahal 맞겠다. 맞겠다. <웃음>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 말할라 말까? 마할 띠 같다? 말라 말까? 말할까? 말겠다. 말할라 말할겠다.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 <웃음> 네, 통화하십시오. <웃음> 음. 너의 입술에 키스하고 싶다. 너의 입술에 키스하고 싶다. 고스톱 키땅할리깐 싫어. 재밌다. 재밌네. 배울수록 재밌네. 재밌네. 재밌네. <웃음> 재밌습니다. 말이키타 마이 마이키타, 마이키타. 네, 깜깜해. 너무 깜깜해. 컬러, 컬러, 컬러.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립스틱? 아니야. 필리핀은 개인적으로 당신을 보고 와. 필리핀이 나를 개인적으로. <웃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을 보여주세요. <웃음> 레드로사? <웃음> 뭔가 <웃음> 예약해야 되는데 가세요. 가, 가, 가, 가, 가, 예약해요. <웃음> 네, 들어서 부끄러워요. 망할게 <웃음> <말할> 있다. <웃음> 필리핀! 당신은 필리핀 전체가 나를 개인적으로 보여달라고요? 필리핀 필리핀 전체가? 아나위치고 앉아가겠네 요현님 필리핀 필리핀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지만 필리핀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니 필리핀 전체가 나를 못땜시 뭐 레드로세살 필리핀 전체가 나를... <웃음> 그래서 필리핀에서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아이고 나... 아이야 아이고... 나며 찍었네... 보십시오. 아유뭐 네. 인물이 어디 갑니까? <웃음> 보여달라면 보여줘야지. <웃음> 자 보십시오. <버십스요. 웃음> 아유 땀나. 아유 땀나. 보십시오. 다 됐습니까? <웃음> 이게 카메라가 나를 이상하게. <웃음> 그만 봐 그만 봐아 미치겠네 그만 보라니까 <웃음> 그만 봐 그만 안 보여줄 거야 이제 내가 대로 날아가 안 보여줄 거야 아 카메라가 이상해가지고 내가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네 아 나 호박이야 호박 <웃음> 호박 아우 숙대야 얼굴이다아 숙대야 걸불이다 아이고 미치고 팔짝 뛰겠네 땀이 나가지고 막 미치겠네 <웃음> 아유 아니 필리핀 선주에서 나를 뭐 때문에 보고 싶어해? <웃음> 못생긴 얼굴 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레드로사 땡큐 마하키타 마하키타 아유 마하키타 망했다, 망했다. 모닝에서 폰이로 바꿨어요. 모닝에서 폰이로 바꿨다니까. 어. 코스도 까기다. 코스도 깃다. 막기다 마기다. 미나 마할 키타 <웃음> 이거는 뭔 소린지 <소리인지> 알아 맞혀보세요. 코스토끼다 <웃음> 키타 <웃음> 신다그자 내가 아니 저거 그랜저 바꿨잖아요. 그랜저에서 바꿨다니까. <웃음> 레드로살 오늘 전화해 레드로살 전화해 꽉꽉 꽉꽉 레드로살? 꽉꽉 레드로살? 꽉꽉 빵을 줘갖고 얼굴이 이렇게 커졌잖아 맨날 빵줘아고빵 빵 그만 주고 다른거 줘 다른거 빵 말고 말기다 망할 기다, 망할 기다, 망할 기다. 마이 프렌즈, 망할 기다. 마직킨 마직키, 미워, 미워, 미워. 레드로서 워워워워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워, 미오는 없냐? 집비 씨, 미워, 미워, 미워, 미워. 음 안녕하세요를. 음. 마간다구 마간다엄마가 알람이 마할키타 네어 마이 프렌즈 레드 로사 마할키타 마키타 재방송으로 꼭 보십시오. 엄청 대박 터지게 웃깁니다. 대박 터지게 웃음. 안녕 꿈을 싣다. 꿈을 싣다. 까요? 존칭으로. 꾸무스타, 안녕. 꾸무스타 까요? 2인 이상. 꾸무스타 까요? 꾸무스타 뽀까요? 안녕하십니까? 꾸무스타 뽀까요? 꾸무스타 뽀까요? 따라해, 따라해. 따라하란 말이야. 소다맘 따라하란 말이야 꼬무스타 까요 꼬무스타 까 까요 안녕하십니까? 꼬무스타 까요 꼬무스타 까요 안녕하십니까 꼬무스타 까요 안녕하십니까 꼬무스타 까 안녕 닦아 잘 지내지 <웃음> 잘 지내지 음잘 지내지 음잘 지내면 됐어 얼른 <웃음> 밥 먹어 얼른 얼른 먹어 빵 먹고 배가 터질 것 같아. <웃음>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맛있게 먹어를 좋은 저녁. 마간당 기비. 마간당 기비. 마간당 기비. 마간당 기비. 마간당 기비. 저 좋은 저녁. 맛있게 드세요. 없을까없을까없을까 없을까? 없을까? 살라마 살라마 어말기없 말기다 말기없말기어말기없말기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야 되네. 또이번 없어, 없어, 어 Hello, my friends, nice to meet you. Hello,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웃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안정계? 안정계? 안정계는 뭐야? <웃음> 안정계는 무엇입니까? 복동은 무엇입니까? 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땡큐! 어쨌든, 땡큐! 어쨌든, t h 안정TV 안정TV 오드베이 안정TV 땡큐 땡큐 안정TV 26 명인 아이들 을 보고 있다 안정의 TV 땡큐 땡큐 땡큐 땡 h a n k y o 내마이프렌 my f r 안정티비 마할기다 본스키 아. 건석이 잘 안됩니다 <웃음> 눈이 눈이 뿌십니다 눈이 뿌시요 네그 그만 본스기 본스기 바쁘죠 근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공부가 남아가지고 <웃음> 따라해요 올리비아님 따라하세요 <웃음> 올리비아님 따라하세요 지난번에 김용수님이 따라했어요 <웃음> 지금은 오우니까 마간당 기비 <웃음> 마간당 기비 <웃음> 마간당 기비 <웃음> 좋은 오우 오후. 좋은 오우라고 얘기하려면 마간당 기비뽕 <웃음> 마간당 기비 <웃음> 아침에는, 좋은 아침이니까, 마간당 우마가 뽕 오, 음, 정어 지나서, 마간당 핫뽀 <웃음> 뽕 핫뿜! 핫 뽀! 뽀! 자가 들어가면, 은 조문이 듣는답니다. 마간당 TV가 뭐예요? 마간당, 마간당, 기비, 마간당, 마간당, 마간당 기비, 마간당 기비, 어, 좋은 오후, 좋은 오후, 마간당 기비, 뿅. 나할기 있다, 사랑해, 사랑해, 알기다 사랑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내 얼굴을 봤으면 값어치를 내야지 좋아요를 좋아요를 눌러줘야지 쓱 TV 얼굴을 봤어 그리고는, 나갔어. <웃음> <웃음> 메드로사, 마... 발, 발, 발, 키스. 땡큐. 자꾸 빵을 줘가지고, 배가 나와. 얼굴이 이만해졌어. <웃음> 고기도, <줘>, 고기. 고기. <웃음> 고기 준소, 고기. 아, 땡큐! 빵이라도 먹어야지 바게트로 먹어야지 마할깃다마프렌즈 메드로스와 마알깃다 우리 저녁 먹은지가 언젠데 5시 반에 먹었습니다 5시 반에 먹었습니다 5시 반에 먹었어요 5시 반에 먹었어요. <웃음> 저녁 드세요, 상골 <산골> 할머니, 하모니님. 땡큐. <웃음> <Thank you. 웃음> 감사합니다. 저는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필리핀어. 필리핀어 공부 중이에요. 필리핀어 공부 중이에요. 필리핀어를 공부 중입니다. 인사말, 인사말, 인사말, 마간당 우마가, 마간당 하분 마간당 기비. 네, 어째라고요? 네, 네, 네, 네, 네, 코코 씨, 우리 코코 공주님 왜 그러세요? 엄마가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음 마간당 음악가 마 <웃음> 마간당 음악가 아침에 마간당 학브 점심에 길이 마간당 길이 저녁에 마간당 알아 어, 어, 어, 어, 어, 어, 요, 어, 요, 어, 요, 어, 요, 마간당 땅하땅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해지고 안까지 알아오는 좋은 날, 좋은 날씨 좋은 날이에요 알아, 마간당 알아오 마간당 알아오 지나고 생일 때 동안 좋은 날이에요 음, 음. 그렇군 그렇군, 그렇군 음, 음, 음. 한 번만 대고 끝나야지. 음. 스토기 기타? 고스토기타코스토기타코스토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마할 기타? 마할 기타? 마할타마할 마할라 마 mahal 라 a mahal 라 i t a mahal na mahal 미나 마할 기타, 미나 마할 기타, 미나 마할 기타, 미나 마할 기타, 미나 마할 기타, 미나 마할 기타. 화면이 안 이뻐졌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 나 소침해졌어요 소심해졌어요 말있다 <웃음> <웃음> <마을깃다? 웃음> 세네오프 네오 말귀타 I love you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말키랑 <웃음> <웃음> 코코 말키사랑다마말키사랑네사 <말깃다>. <웃음> 말귀따야 기타가 아니고 기타 <웃음> 꿈에 <웃음> 아우 지난번에 꿈에 나왔어 말귀따 <웃음> 얼굴 보여달라 그러더니 다 나갔어 따순할매님 <웃음> 배우세요 배워 <웃음> 마간당 오마가, 마간당 오마가, 좋은 아침. <웃음> Hello, nice t meet you. Thank you, I love you. 쑥티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렌 f <웃음> 음 뭘 예뻐? <웃음> 예쁘기는. 다육이와 나무꾼님 와서 오세요. 마할키타. <웃음> 사랑해! 사랑해요 마할키타. 아그 다음 몰라요. 사랑해 <웃음> 사랑이 많아 <막>. 잊어버렸어요. 금방. <웃음> 유진아 안녕 마할키타. <웃음> 유진아 말키타 <웃음> 말키타 <기타. 웃음> 손님오셨다고또내들 로사 리빵을 갖고 왔어요 요번에는 아, 요번에는 이게 뭐지? <웃음> 생각이 안나네 <웃음> 생각이 안나네 이 친구를 봐야 돼요. 에비라 송길라 에비라 송갈라 송길라 송갈라 송길라 마이 프렌즈, thank you, I love you. 음, 말이다말깃이말타다타 아, 아이. 노노노노 no, 노노노 no, no, no. no, no, no. <웃음> 이게 정면으로 앞에서 요요요 요, 요 손가락 손가락 하나 손바닥 하나 사이로 얼굴로 대고 있는데 얼굴이 대짝만하게 보이지 <웃음> 대짝만하게 보이지 컴퓨터로 보는 이 것도 아니고 또아 대짝만했어 대짝만했어 아 대짝만했어요 했어. 대짝만 했어. <웃음> 아, 대짝만 아니 얼굴이 대짝만 한데 자꾸 보여달라 그래 저기 소담아한테나 보여달라 소담아 얼굴이 주먹만해 내일 소담아 꼭 보여줘 안 보여주기만 해라 도깨비가 <웃음> 어딨어요? 누가 도깨비 갖고 왔어요? <웃음> 아, 도깨비가 어딨지? <웃음> 반딧불이요반딧불이요 이해자님 <반딧볼이요? 웃음> 다른 걸로 왔네? 본새끼 번새끼가 미치고 환장하고 <웃음> 내가 실망하고 있어서 미치고 팔짝팔짝 뛰었는데요소다함이 거기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 있으니 아이엠 r 리본새끼 소리소리 아 얼굴 대장만하게 보여줘갖고 지금 낯이 뜨거워 죽겠네 그냥 이따가 레드로사리 전화할지 몰라. <웃음> 유튜브 방송하면서 전화할지 몰라. <웃음> 어저께는 그냥 인사만 딱 하고 켜놓고 잠들어버렸는데. 안에 끝나기 힘들 것 같은데 연두두씨 안에 끝나기 그러다가 내일 몸살 나갖고또 소담한 방송이 안 올라 큰일이네 그만하라 그래 내일 병나서 안 오면 어떡해 나도 병나 하지 마세요 본스키 본스키 본스키 본스키 스키 아이고 그 가끔씩 저기 빵도 드세요 금방 구워갖고 빵 자유기야 <웃음> 나뭇꽃님 땡큐 알라비오 말깃다 말깃다 <웃음> <마할 기타. 웃음> 필리핀어로 사랑해란 뜻이에요 필리핀어 <웃음> 내들어서 말깃다 <로사. 마할> <웃음> 이제 빵안 갖고 오고, 다른 얼굴을 내가 고 왔어. 맛있다. My f r i 레드로살, 맛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제 먼스키마지키 얼굴 보여달라 그러고, 아이, 갔어. <웃음> 에이 갔어 갔어 갔어 에이 갔어 에이 코스토기마 코스토기타 코스토기타 코스토기타 코스토기타 코스토기타 코스토기타 보스터 기타, 당신을 좋아합니다. 마할 기타 <웃음> 소다마미지, 소다마미지, 소다마미지. 누구야?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리키 와이프 2, <웃음> 리키 와이프 2, 리키 와이프 투? 땡큐! I love you! 맘 끼다! 할 끼다! 음, 꾸스, 이거는 좀 외우기가 좀 어렵네? 꾸스, 꾸스, 꾸스 또 끼다! 꾸스 또 끼다! <웃음> 좋은 밤! 포니, 좋은 밤! 잘 자요 망할 기타 코스토 기타 당신을 좋아합니다 에워 에워 에워 요요님 에워 망할 기타가 아니고 말. 할마할 기타 에우란 마할. 마할 기타. 말이에요 에워 코스 구스도 띄우고 키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구스도 키다 애워 애워 에워, 애워 에워. 애워서 남주나? 애워 애워 애워 서 남줘? 구스도 키다 구스도 구스도 끼따 약간 삔? 요거는 못 알아도 됩니다 구스토키따 구스토키따 구스토키따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구스토키 땅맞기다 구스토키따 마시다는 구스토 구스토 구스토키따 좋아합니다. 코스토키타 당신을 좋아합니다. 코스토키타 당신을 좋아합니다. 여연이 코스토키타 당신을 좋아합니다. 에워! 에워! 남워 남주냐? 말할키타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해!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해! 에워! 에워! 집중해워, 집중. 에워, 에워, 마할라. 마할라, 마할끼따 당신을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마할라, 마할끼따 당신을 아주 많이, 많이 사랑한다. 에워요, 에워요, 요님, 에워, 에워.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망할 기타 니 마할 기타. 망할이 아니고 마, 마할, 기타. 마할 기타. 마할 기타. 마할 기타. 사랑해. 에고. 마할. 마할. 마할 기타. 미나마. 미나 마할 깃다 미나 마할 깃다 당신을 사랑한다 미나 마할 깃다 당신 을사랑한다깃타가 <웃음> 아니고 따따따따 따, 따, 따, 따야 따따똑띠똑띠요똑띠똑띠에와똑하 똑지. 똑지. 똑지. 이해자 똑하 똑, o k t i t 똑띠, t i t o k t 마할. 기 k t i t o k t 똑띠 o k t 마할이요, 마할. 마할라, 마할키타는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 마할라, 마할키타. 마할끼따. 마할키타는 사랑해고, 마할라, 마할키타는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 요연님 에오, 에오, 에오는 수밖에 없어. 아 쓰지 못해도 에워 에워 써 TV에서는 에워 는가밖에 없어 에워 에워 니집 발로, 에이 이거 니집 발로 <웃음> 똑띠 똑띠하세요 똑띠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이제 그만하고 끝낼 생각 없어 알았어요 어 끝나 <목소리> 이제 자야 된답니다.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야 할 시간이래요. 자야 하는 시간, 굿나잇. 굿나잇. 땡큐. I love you, my friends. 땡큐. 소다 맘. I love you. 끝내자. 자야 된대. 따순 할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My friends,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 타자, 감사합니다. 타자. 수고하셨습니다. 타자, 타자.